예, 누가 이렇게 닦아갔는데 예, 보세요 예, 이렇게 숨어있는 갓 예, 상황에 닦아가지고 예, 예, 없시오 밑에 조금 있긴 한데 편상황에 예, 네없시오 그럼 크긴 하네. 그냥, 지봐 아우. 반다. 근데? 예. 그래서 반은 반은 반 살았네. 바... 아, 나무가 응. 다 썩었어요. 썩었는데 지금 사은버섯이 곳이... 응. 제법들 달렸네요. 여기까지 다 나무가 썩었어. 딱딱 우리가 다 파놓고. 어, 저는 어, 상향버섯 채취해온 걸 가지고 어, 지금 사무실에서 어,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에서 발견을 해서 채취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어, 지금 이렇게 사무실에서 또 앉아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수산물 시장 가면은 저울치기하죠. 우리 상황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저울치기를 하냐면은 상황버섯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다 떨어뜨려 내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버섯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사람들이 예, 나무를 좀 껍데기를 들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작업이 다 끝난 거냐?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치기 얘기를 하냐면은, 요게 뭐좀 종균이 있어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소비자 입장이라면은, 아니거든요. 이거, 이거, 지금 다 껍데기 까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 만약에 나중가설라도사황버섯 같은 거 사시더라도, 이 D가 얼만큼 작업이 잘돼 있느냐. 예, 가격이 무턱대고 싸다고 해서, 예? 뭐 무턱대고들 막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 싼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싸고 좋은 물건은 없어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껍질을 계속 까야 돼. 예, 일반적으로 그냥 껍데기 하나만 까고 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껍데기 나가는 양이 반만치가 예,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 또요게 끝이 아,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한 다음에 한번찔 거예요. 찍고 네, 자연 건조로 이제 말려야 되겠죠. <웃음> 이게 상황버섯 어, 뒤쪽 네, 껍질 면입니다. 오 쓰레기 많이 나오죠. 네,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어 이제 상황 버섯을 다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에, 전자레인지 다 놓고 어, 소독도좀 하고 어, 찔겸 해가지고서요 시간은 에, 약 이렇게 3분 정도 어디 있어? 타이밍이 어디나 3분 정도 소독겸 해가지고서요또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찜기 대신 이렇게 또 전자레인지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좀안 좋은 세균들 같은 경우도 에, 다 없앨 겸해가지고는요 어, 전자렌인지에서 3분 돌리고 에, 이렇게 나오면 은요 이렇게 채반이다좀 해서 어, 좀 자연건조를 시키면 됩니다 자연건조로요 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에, 갓상황 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에, 옆으로 이렇게 어, 편편하게 돼있다고 해서 어우 이거는 뭐 완전히 상급이거든요 에, 이건 이제 편상황 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상은 이렇게서 해 이제 자연 건조를 시킨 다음에요. 예, 상황버섯은 한번 끓여 먹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 삼탕 끓여서 드시는 거고요. 예, 우리 면역성에 좋고 항암 효과에 좋은 예, 상황버섯. 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영상이 좋았다면은요, 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